안녕하세요 글리쌤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시대가 변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영향력이 최고조에 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유망했던 직업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는 거죠. 화이트 칼라 직종의 표본이었던 은행원들이 연이은 점포수 급감으로 인해서 희망 퇴직으로 몰리고 있는 것과 동시에 반대편을 보면 퍼스널 브랜딩을 갖춘 개인들이 기업으로부터 광고 제의를 받고 온라인 카페, 인스타그램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전문가의 기준이, 이 전문가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상위 전문가만이 자신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시대가 저물고 자 오히려 심리상담 전문가가 아닌 구독자가 많은 옆집 언니가 심리상담을 하고 전국 판매왕이 아닌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많은 자동차 딜러가 자신의 개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어요. 책 또한 이런 퍼스널 브랜딩의 정점에 서 있는 매개체입니다. 자, 세상은 콘텐츠를 가진 사람들을 원해요. 자, 왜 그럴까요? 들려줄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일기장에만 쓰여있는 이야기와 책에 쓰여져 독자를 만나는 이야기는 더 이상 같은 영향력을 가진 게 아니게 됩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딘가에서 말할 기회를 얻게 돼요. 글 자체가 콘텐츠책 자체가 콘텐츠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콘텐츠를 소비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콘텐츠의 주인은 자연스럽게 브랜딩이 되어가는 거죠. 대부분 책을 쓰려고 하면 자신의 경험이 비루하고 대단한 경험이 없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내 글을 읽어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책을 읽기를 바라기 전에 내 책을 누가 읽었으면 좋겠는지 특정하는 것이 선결과제인 거죠. 그저 많은 사람이 내 책을 봐줬으면 하는 바람에 글을 쓰면 오히려 아무도 읽지 않는 글이 되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평생 직장이 없는 시대 언젠가는 혼자 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수천만 원 들여서 점포 창업을 한들 내가 성장하는 일은 아니에요 한권 쓰고 또 쓰면서 자신의 컨텐츠를 쌓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성장하는 맛을 알기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책쓰기 기술을 가지고 한권 쓰고 두권 쓰고 써나가는 거죠. 쓸수록 내 무기가 된다는 걸잘 알고 있어요. 대부분 직장생활 이후에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까 전전긍긍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았던 경험은 직장 밖에서 써먹을 수 없다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불안감에 이것저것 배우고 싶어해요. 책쓰기 기술 또한 자격증 못지않은 파급력을 가집니다. 내 차별화된 콘텐츠를 누적시켜 나가는 기술이기 때문이죠. 오늘 서점에 가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책이 베스트셀러 자리에 꽂혀 있다는 상상부터 해보세요. 허무 맹랑한 상상이 아니라 실현하기 전에 필요한 단계가 상상입니다. 처음부터 글을 쓰는 사람도 없고 처음부터 작가였던 사람도 없고 원래부터라는 건 없습니다. 목표, 꿈이라 생각하면서 실행하지 않으면 상상으로 남아요. 하지만 실행하면 현실로 남을 가능성은 커집니다. 책을 쓰는데, 글을 쓰는데 엄청난 돈이 들지도 않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표출할 뿐입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책을 써나가야 하는 이유가 내 인생도 정리되고 누군가에게, 독자에게 좋은 영향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가진 저작권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도 따라오기 마련이죠. 오늘부터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분석하고 싶은 거, 상상하는 건 무엇이라도 써나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글쓰기, 책쓰기 온라인 스터디는 하단 설명글에 기재된 네이버 카페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